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 입니다 어, 오랜만에 뉴스브리핑으로 찾아뵙는데 음, 저번 목금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 스킵을 했고 월요일날은 제가 몸이 안좋아서 지금도 안좋습니다 음, 몸이 안좋아서 스킵을 했는데 오늘은 어, 몇가지 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네, 한번 아픈 몸을 이끌고 뉴스브리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요 갤럭시 S10 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이미 갤럭시 S10 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들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음,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들이 이제 어, 명시가 되면서 해당 종목들이 큰 상승을 기록을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음, 블록체인 지갑, 아마페 지갑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장 오늘 어, 큰 이슈로 가면은 그 코스모 라는 코인이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 e 이제 코스미 라는 뉴스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d 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한 어, 그러한 어, 어플리케이션이죠 어,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인데 코스미라는 앱이 코스미라는 앱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 갤럭시 S10에 어, 사,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코스미라고 하는 거는 어, 뷰티 뷰티 SNS라고 보면 돼요 뷰티 SNS가 어, 기본적으로 탑, 탑재가 되고 어, 여기에서 뷰티 SNS에서 많은 팔로우를 받게 되면 은 어, 여기에 따른 보상이 이제 코스모 코인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어, 상당히 큰 이슈가 됐죠 코스모 코인에서 그래서 어, 코스미 그리고 코스미가 갤럭시 S10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앱이다 어, 이런 뉴스입니다 코스모 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모 코인은 일단 이전에도 좀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모든 어, 모든 호재를 다 씹어먹고 엄청난 하락을 기록한 다음에 약 9.4원에서 바닥을 훑고 이제 서서히 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0% 가까이 좀 오르고 있네요. 어. 190%, 19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24, 24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코스모 코인 자체로는 상당히 큰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스미 앱이 어, 많이 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갤럭시 S10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 그러한 대비다 어, 라고 하는 아주 큰 이슈가 어, 있었네요 자 그리고 갤럭시 S10과 연관되는또 다른 뉴스인데 저번주에 나온 뉴스였어요 저번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이제 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지갑을 지원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어,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포스터? 어, 이런 게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엔진올렛이라고 하는 그 엔진코인에서 만든 지갑 프로그램을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랑 엔진,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갤럭시 S10에 있는 어 블록체인 지갑에, 블록체인 지갑에 어 저장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어 뉴스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어 저, 해당 종목들 차트를 보는 게좀 어 애매합니다. 애매해. 이미 너무 많은 펌, 펌핑이 일어났기 때문에, 펌핑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다시, 탈 자리를 찾아 가지고 다시 좀 활용을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는 좀 아닌 걸로 보여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음. 방금 본 코인이 이제 엔진이었고 엔진이었고 이제 곁다리, 음. 곁다리로 다리곁 곁다리로 공급이 된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거의 100%에서 어, 100 120% 가까운 상승을 보인 다음에 <웃음> 뭐 하락만 거의 40% 가까이 했네 여기또 물린 사람들 엄청 많겠죠 자, 음, 음. 늘 추경 매수를 추매 하면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엔진이랑 베이지거텐션 그리고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뭐 당연히 이더기반 지갑이었겠죠 이더기반 지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러한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음. 갤럭시 S10에서 구체적인 종목들이 언급됐다는 건 상당히 좀 의외였네요. 그렇죠. 자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네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되돌림 공포 단계 되돌림에 다가왔다고 하네요. 원래는 탐욕 단계였잖아요. 탐욕 단계. 그래서 저번 시간에 탐욕 공포 탐욕 지수 관련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여기 현재 표시된 어, 표시된 구간이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에서 이제 탐욕 지수가 약70 80이 음, 수준을 기록했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구간에서 어, 추세가 전환될 만한 아주 강한 하락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그럴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도 지금은 충분히 하락을 많이 좀 염두를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은봉 자체를 어, 은봉 자체를 거의 몇, 몇 프로야 이게 거의 10% 가까운 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음, 상당히 강하고 그러한 빠른 음,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음, 체크해놨던 그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러한 상향 채널의 하단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채널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어, 줄 것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 요선, 요선을 요선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 4천, 어, 4천 달러 부근이고요 4천 달러에서 다시 강한 저항이 어, 작용할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몸이 안 좋아서 차트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차트 보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어. 자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트폴라이어 등 7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더, 이더리움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원래 1월 달인가? 1월 달쯤인가에 원래 하기를 했었다가 연기가 됐잖아요 어, 그 관련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하드포크가 어, 이제 연기가 되어서 다시 연기가 된 일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큰 영향이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그 하드포크 관련된 이슈 둘째 치고 차트로만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과 거의 마찬가지로 동일한 강한 구간에서의 저항이 공이 동일한 가격에서의 저항이 다시 한번 작용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좀더 올라,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올지 않을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게 되면 좋은 매수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기존 저항구간이었던 100, 100, 170달러? 어, 170달러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돌파하는지를 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 지금 요구자까지를 타겟으로 봐야 되는데 볼수 있는 타겟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어, 괜찮네요 20%면 30% 가까이 되네요 어, 지금 지금의 포지션을 지금 포지션 잡기에는 을 상당히 좀 애매한 어, 상황이긴 하고요. 조금 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어, 채널 하단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어,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이런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아 보이네요. 조금씩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채널 하단까지 채널 하단까지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다시 어,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120, 125달러? 어, 120. 125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120에서 125달러 이드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그린 것 같은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어,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살펴봤고요 비트코인을 조금 더 볼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 채널 어,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기존에 어, 하향 채널이었던 피치포크 펜으로 그렸던 하향 채널을 어, 상향 돌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채널 조그만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 박스권이라고 하면 은 4,200불 어, 4,200불을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에 좀 어, 많은, 많은 중요성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불 돌파 여부가 어, 1분기 어, 1분기내에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4000초반 어, 초반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이 1분기에 가장 큰 어, 목표 또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컨디션이 만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는데 어, 마스크를 안 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 사무실에 병균이 퍼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어, 방송을 녹화를 했습니다 약간, 소리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저희 오스틴 선생님과 엑시아 선생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